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5세타래요 뭐 엔파이? 그러니까 180도인거죠 네. 그래서 4, 4세타는 엔파이고 네. 세타는 4분의 n 파이가 될겁니다 네. 세타 자리에 4분의 n 파이를 네. 넣어요 파이 4분의 n 파이 2분의 3파이 넣어주면 4분의 파이를 넣애주면 네. n은 4보다 크고 네. 그리고 2분의 아니지 아니지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든요. 그렇게 되면 n은 5이잖아요. 안에 딱 들어가는 자연수는 네. 그래서 이제 n에다가 5를 넣어요. 줘 그러면 세타는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퍼펙트, 진짜 잘했어요. 자, 여기 음. 보시면 네. 제일 먼저 저 a 플러스 c가 음. 제일 거슬리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음. 그 a 플러스 c는 180도에서 b를 빼는 거랑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b 사인 a 사인 그 파이 마이너스 b가 되거든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얘는 음. sina sinb랑 같은 친구예요 음. 그래서 네. 한부어로다모아두면 sina 네. 제곱 sina sinb 음. 제곱 plus 음. 아, sinb의 음. 제곱이 되거든요 그렇게 음. 보면 네. 얘는 sina-sinb의 제곱은 여기다가 돼요 음. 근데 여기서 sin 공식을 쓰면 sina는 2r분의 a이고 sinb는 이 알분의 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공식이 사인, a, a는 사인, b, b는, c는 잠깐 뗄게요. 이 r이니까. 네. 그래서 얘를 이 알분의 a-b에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얘가, 얘가 보면 그, 그게 있죠. 그, 분모는 0이 그 될수 없다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a-b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음. 그분 a랑 b랑 같아지거든요. 음. 그러면 a랑 b니까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뷔페트요 뭐, 어,